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자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목이 아플 때가 있어요 좀 잠을 좀 어, 바르지 않은 자세로 잤을 때 어,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아파요 좀 그래서 쓸수 있는 혈자리인데요 그럴 때좀 관리를 잘안 해주면 하루종일 목이 좀 괴롭습니다 어, 이럴 때쓸수 있는 혈자리 말씀드릴게요 바로 낙지 침이라는 혈자리에요 자 여기서 그림 보시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빨간점 보이시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손등 쪽으로 올라와서 바로 큰간절을 지나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빨간점 예, 이 빨간점은 바로 쏙 들어가는 요 한부에 있습니다 자, 바로 이 자리가 낙침혈이에요. 그러면 같이 잡아볼까요? 손이 있어요. 손등을 좀 봐주세요.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 사이, 사이에서 사이손 쪽으로 내려오면 자 이렇게 큰 관절을, 바로 이 관절을 지나서 쏙 들어가는 이요함부가 있어요. 이 부분이 바로 낙치념열입니다어 일어났는데 목이 좀 불편해. 어 침을 놓아도 좋고요. 침이 없으시면 꽉이 부분을 좀 강하게 지압해 주시면 좋습니다. 좀 세게 지압을 해주시고요. 꾹 눌러 주셔도 좋고, 자 원을 그리면서 좀 자극을 주셔도 좋습니다. 다만 좀 세게 네 자극해 주세요. 보면 오른쪽 목이 아팠을 때 바로 왼손에 있는 낙치멸을 반대쪽 손에 낙치멸을 자극해 주세요. 자 왼쪽 목이 아파 이러면 자 오른쪽 손에 있는 낙치멸을 잡아서 자극을 자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 이것은 낙치멸은 잘 자극을 해주면서 자 목과 어깨를 잘 풀어주면서 풀어주면서 지압을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. 그러면 낙치멸은 목에 있는 어깨에 있는 부분에 있는 통증을 잡아주고요. 또 내가 이 목과 어깨를 흔들면서 기를 순환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좀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 목이 갑자기 아파 이럴 때쓸수 있는 혈 낙치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